어디? 지금세 시. 어. 우리 공주. 두시구 <웃음> 분에 첫 진통 오더니 지금 세시세시 정도에 지금 양수가 나와가지고. 급하게 병원 가고 있어요 오늘 좀 예감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진통 시간도 좀 체크하고 옆에서 보고 있는데 저도 아빠가 처음이라 일단 병원에 갑시다 이게 지금 예정일이 원래 4월 11일이었어요 근데 예정일보다 좀 지나가지고 마음이 조금 조금 초조한 상태였는데 좋은 소식이 올것 같아요 지금 아내가 먼저 들어가고 저는 이제 외국인으로서 방역 지침에 따라서 온도 체크라든지 어저가 이제 아픈데가 없는지 서 체크하고 이보다 나중에 왔어요 여기가 어, 지금 출산 병동이 있는 6층인데 어! 저기다 아직 괜찮은 것 같아요 바이바이 <웃음> <목소리도 나온다. 웃음> 자기 제가 그 베트남에 출산할 수 있는 병원은세군데 갔었는데 그중에 여기가 제일 어, 시선이 좋다고 물론 다른 것도 좋은 것도 있지만 제가 이제 보호자로서 뭐 입장할 수 있는 그런 병원 중에 하나여서 이 병원을 지금 출산 병원을선택을했거든고 애기설도 되게 많이 들려요 여기가 지금 출산 관련된 병동 같아요 6층인데 제 아내 말고도 다른 임산부도 있고 그 다음에 음 임산부 대기자 같은 경우도 있고 제가 이제 베트남을 못 하다 보니까 그 이제 제, 제 처남의 와이프가 같이 왔고요 그 다음에 처남의 와이프랑 저랑 그 다음에 이제 <웃음> 출산은 제 아내가 왔어요 이게 다른 사람을 팔이 있기 때문에 병원 내부는 차용은 좀 많이 못해봤고 출장 관련 동품인데 애기 옷이랑 그 다음에 이제 어 손수건 그 다음에 기저귀랑 이 간단한 것들도 있고요 이거는 지금 나와드라구요 의사가 얘기한 걸 아마도 사줄게 된것 같아 아 진짜? 아을보을 짱을 봐서, 짱을 을봐 와주라 진짜 크다 자기야안녕 <목소리> <목소리> <웃음> <ornament> <웃음> <웃음> <웃음> 여게 안으로. 오라 아까 울었어 아, 까 울었어 아, 오울었터나오라 아, 오라스터. 아, 오라 아, 오라스터. 아, 오늘 <웃음> 먹었어? 응, 아까 좀 먹었다. 네. 응. 계속 먹어야 뭐 응. 돼. 여기 하품하는 거찍으 네, 얘기 봐. 나 언제 시작했 언제? 응. <웃음> 내 얘기라 그러지. 는단은저 잠깐 밖에 나왔고좀 쉬었다가 1시쯤에 다시 병원 가야될 거고 그리고 아이는 6시 25분에 4.1kg? 4.6kg 정도 되는거 같아요 수고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야말로 잘편하도겠습니다 자, 니다 끝! <놀람> 아, 간거 <그런> 아니지, 참 매워, 매워가 아니지?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자기도 잠깐 잘릴까집에 응. 갔다 올게어 응. 어제 밤에 여기서 잤는데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일단 집에서 갔다오고 준비 시간 영수아 안녕 아빠 뭐하고 때려? 아빠 밥 먹었어? 안먹었다 우유가 잘안 나오고 네, 지금 우유 나오는 거를 조리까고 있어 근데 <웃음> <웃음> 아, 네, 지금 첫날에 있었던 그때 3인실이었는데, 네, 네. 우리 지금 1인실이에요, 1인실, 2인실 보호자 도 같이 놀기 뽑기 음,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서 1~2일 정도 머무를 예정인데, 아기 너무 귀엽네요. 음? <웃음> <웃음> <웃음> 이거가 신기한 게, 응. 카메라 갖다 놓 아기로 바뀌어 아, 아. 알아? 금방 가나폐 있지만 이제 나와 진짜 생겨서 나가 <웃음> 뽀뽀 할수 있어 얼굴 봐도 할수 있어 응? 할수 있어, 응? 야, 코가 너 똑같아요 아냐 봐봐 코가 똑같아 아냐 응? 코 아, 아무도 안똑같대 <웃음> 어이 아빠 뭔 소리야 아. 야 여기도 너랑 똑같아 응. 안에 있어 너무 느낌 많이 없지만 아기 나와 진짜 너무 사랑해. 더더욱 응? 더 기자. 대포 사랑. 아. 응. 응. 야, 봉기, 봉기 모. 어색해, 다. 한빈, 한보. 아, 너무 많이 자. 괜찮반가 이거네. <웃음> 아, 허 <어제 진짜. 웃음> 할아버지. 라면. 우리 어제 <웃음> 아빠 치킨 하 준비. 음제 먼저 준비 다살 거고 경원비 500만 원더 내야 될것 같아요. 응? 그 다음에, 우이차. 우리 공주는 열심히 회복 중이고, 그 다음에, 우리 방구는 아이, 꼬라져. 응, 아이고, <웃음> 음, 오빠 가서 병원비 내고 집에 갈게. 집에서 봐. 자기야 네? 집에 안 가? 응? 집에 안 가? g 지 <웃음> 응? 집에 가제 n g a Tibanga 갈 i b a n g a 가 i b a n g a t 가 b a n g a t i b a 많 g a 가 i b 가 c ấ ị n h đấy mọi người m ọ người đi về về về về về về về về về v ở về về về về về về về về v y về về về về về về v về về v về về về về về về về về về về về về về về về về về về về về về về về về về về về về về về về về về về về về về về về về về về về về về về v t về về về về về về v n h ề về về m ề về về về về về ề về v i sao ề về về về về về về về về về về v v v v q 음 <sussurra> <chưa>? mm. <sussurra> <sussurra> <sussurra> <sussurra> <sussurra> ấy làm à ấy làm ừ giật giật giật ừ chú xin chú x á u m u l t 니가안 h e 에 l r e o i n g I'm not g o i n 나, 이 i Hello, I'm g o i n b 이 n 이거가 사우 이거 소 이거가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아 머리도 있고 우리 엄마 잤어? 응후내 엄마의 모래 사이도 없어 사가 바이바이 아기야 이거 돌려봐 응? 할줄 알아? 이거? 엄마? 응, 응. 아 반대로 돌려야지 바보야 알았어 이제 일어나서 해야지 <웃음> 알았어 여기가 우리 애기 방이에요 여기가 우리 침실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네 화장대에요 우리 오빠 이거 샀어? 어디 갔다 왔냐? 꽃? 꽃? 자기 오기 기다렸지 오 잘한다 오, 고맙다 히히히 안돼 오우 뺏어 Chứ mẹ l mẹ tê bọn l ạ n nha mhm c h m m h i mhm m h b mhm mhm mhm m t m mhm mhm m h n mhm mhm mhm n h m mhm n h m mhm t h m mhm mhm mhm mhm h a mhm mhm mhm h a n h b ì n h m h m m h a n h b ì n m h a n h m m h a mhm m h m h a n h m mhm mhm mhm mhm m i m mhm mhm m h h m mhm mhm mhm mhm m h m h h h c á o b ô em t i n t cố n em em t o em t i o m tao c m tao em tao m tao em tao em c a o em t em tao em t o tao m tao m tao em o em tao em o em n a o e n tao em o em t c o m o em tao em tao em tao em tao em tao e tao em t a t a g em n a o em tao em g a o t a n ở nhà là t h o t c o t o t tao tao tao t o t o Dài quần săn tới, tới hát luôn Có á cầm b Kéo c ằ n g đụng vui của bác Đâu đầm ăn bơm <cười>